이거요 고마워 네, 여기 네, 어때, 네, 어때? 네, 항상 네, 이번 추구. 여행은 여기 어때만 네, 써요 네, 고마워 네, 어떤 집 있어요 여기 오, 3번 쪽으로 나가봐 그 쪽에 있어요 아 그럼 이쪽에 맞다 이게 와 이거 할머니 방이에요 <목소리> 네? 아이거도 하자 와 골프 이거도 있어? 요 골프 클럽. 멀리 좀무섭네 네, 반갑습니다. 서울 다순관관고등학교 다스스입니다. Let's do it, 가자. 안녕하세요, 유리 좋아요. Do you want to know how to avoid internet hackers and to protect your personal information? The answer is using VPN. Today, I will introduce s u r f s h a r k VPN. What is VPN? The main purpose of a VPN is to hide your online activity and to protect you against hackers. By using VPN, your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privatized, including emails, passwords, and credit card information. And of course, your IP will not be exposed as well. Surfshark has over 3200 servers in 95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for Netflix users, using VPN would be super easy to switch from country to country. So for those of you who want to learn another language, Surfshark VPN would be very useful. Also, one account can unlimitedly share d and download by different device. Isn't it amazing? the price is also very affordable you can use my discount link and code down below and get a 83% off and 3 months for free check the description box down below for more information oh my god 제발 <laughs> gandam style g h o n i n a v e to buy a mj i have to buy gucci, versace, dior 오, 이거, f 시 하네. 와, 이게 뭐야? <놀람> 이거,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오, 아, l 는 옥시는 좀, 원금 색이에요게 golden, i n g 이거, 이걸로 할게요. 2만, 만만 3만 원, 2만 5 원. 오케이 아시다 안쪽에 있을 것 같아. 봐봐 이거 YSL 있어. This is YSL. 와? 구찌 모자다. 아 좀. 그렇네 혹시 이거, 구찌 이거, 이이에요이렇게너 이거, 은데 이거, 약간 부거리부이리 부베리 이거, 일이 이거, 이이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마 마스크로도 돼요, 제생각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블랙 마스크, 이렇게 I'm not sure what, how do you call this?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름이 있어요? I don't know what this call is in English too. What is this? s o p 요 Soup. Soup요. Soup. 물어봐도 돼요. 이거 엄청 어려운데 이 발음이.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발음이 어떻게 말해요? 저 외국인데 이거 좀 배우고 싶었어요. 이거 어떻게 말해요? 솔아 솔? 설솔 아, 솔? 응, 솔? 솔? 솔 솔솔? 설솔 솔! 설 이거 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이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원 자원산, 사 이건, 여기저 여기, 와, 여기, 진짜. 바쁘다.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중독기여니까기 여기, 여기, 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와 이거 뭔가 감자기8 0년기 도라카스. 여기, 발라요 이렇게 드레스. <웃음> 내가 보는 중에서 와! 와! 와! 와! 거 와! 요 와! 와! 와! 이거 와! 와! 예 와! 와! 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요 와! 탱쿠버 이거 이거도 여기서 팔러요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 시간에 방금 없었어 This is where you find the treasures. 와우 여기 인기이네 이게 이게 이거 입으면 아무것도 보이는데 야 이게 뭐야 이거 정말 고치에요. 오, 이거 정말 예쁘네. 와, 예쁘다. 네, 안녕하세요. 한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When do we wear this, like this type? Uh, new Year? o uh, I don't think so. That uh. New Year. But I mean, used one, strips, strips something. Someone is like drop something. What do you? 아, 네, 아, 하이데 s 카와이. 카와이데 Your face is 카와이. 와, 이거. 이거. 이게 만원라구요 이게 이게 만원라고요 이거 좀나좀나 좋지. 딱봐파도 나 좋았어요. 이게. 이거 확인할게요. 아, 언니, 이것도 만 원이에요? 네. 이거 안 사면 나좀 싶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 2,000원. 아, 2,000. 2,000원이요? 어, 아, 그리고 하나 이거. 14,000원. 돈이. 오, 저렇게. 거요요 저렇게. 저렇 여기 얼마저요 여기는 3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 얘는 엄마. 엄마예요. 어. 범이야, 범이 이쁘다 그러는데. 예쁘다. 이게 시활이야? 이인마운 그럼, 최대로 사인부 먹어야 된거 아닌가? 오케이. 내가 이거 시다할게요. 다 와, 엄청 많다. 와. So much meat! 이거 임무 맞아요? 넣을게요 아, 고추장, 김치는 김치 더 넣을게요 음. 아, 왜 너무 어지러워? 잠깐만 게임 음, 선거지 여기 잘못 끼운 여자 이렇게 드세요 I guess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아, 인생 너무 드라이했어. 이렇게 모임도 찔끔 먹으면 아, 약간 웨트했어요.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그 구찌 패션쇼 아직 안 했어. 여기잘 할래 혹시? 여기서 할래요? 여기서 하자. 어차피.. 어차피..도 잘했잖아요. 여기서 할게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아씨!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똑같았어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이렇게 아무튼 네요 이렇게. 2022년 패션쇼. 감사합니다. 응. 얘간 이거는 아기마라 이렇게 벌써 와하는 거.